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수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로엔 유로엔 1라스로 약 190핍 그리고 파운드 호주 1라스로 약 90핍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총 수익이 약 4100불 정도 되죠 어 유로엔 이라 그리고 파운드 호주 1라총 수익이 오늘만 약 4000불 어,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큰라 어, 사이즈도 아니고 어뭐 그냥 기본적인 라 사이즈죠 별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약 4,000불 정도의 저희가 수익, 어,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달러의 어, 금이, 금액이 아니라 이제 유로엔, 핍, 그리고 파운드즈의 핍수. 그래서 190핍, 그리고 90핍 저희가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 거래를 진행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유로엔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로엔 엔트리 가격이 132.219입니다. 자 그래서 1 3 0 122, 219에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놓을게요 132, 219이 정도죠? 132, 220자 데일리, 우선 항상 데일리부터 저희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몇번 드렸죠? 자 보시면은 레지센스 바깥으로 가격이 나온 후에 어, 레지센스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 서포트죠 이제? 서포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브닝 스을 만든 채 바로 밑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캔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레지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고 아! 이 레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제 서포트로 다시 한번 내려가겠구나 그리고 서 트렌드라인 있죠?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태에서 상당히 그냥 간단한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은 알지만 엔트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자 그래서 4시간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시간 차트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서포트 안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간 후에 레지센스를 다시 한번 찾는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레지센스에서 슈팅 스타 자 그리고 나서 한 시간 차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본다면 은 이렇게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은 레지센스 거부반응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리고 컴포메이션 캔들로 베어리시 캔들이 완벽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진입을 하지 못했더라면 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고 마켓 스트럭처를 리테스트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가격이 내려와서 올라온 후에 완벽하게 다시 한번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올라왔을 때 마켓, 스트럭처, 어, 마켓 스트럭처에서 매도를 하시면 은 저희가 가져갔던 엔트리와 똑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상당히 간, 간단한 겁니다 데일리 캔들에서 이브닝 스타일을 만든 후에 레 서포트를 유지하지 못하고 레지틴스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다는 것과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완벽하죠? 자 여기서 4시간 차트를 한번 가면 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브레이크 레지틴스 거부반응 첫 번째 캔들만 보기만 해도 벌써 여기 위기 있죠? 완벽한 거부반응입니다 제가 이 와서 어, 새로운 로우를 찾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민을 해서 보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어,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바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과 동시에 점점 점점 어, 이 가격이 공간이 좁아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간이 좁아지는 것 동시에 위로 터지냐 밑으로 터지는데 밑으로 터지, 터져야 저희가 원하는 시나, 어, 시나리오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밑으로 터지죠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 리테스트 컨퍼메이션 캔들, 컨퍼메이션 캔들 후에 엔트리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못 들어가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고 리테스트로 가격이 불캔들로 올라왔을 때 마켓스트럭처에서 매도를 해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거래죠 그래서 간단히 서포트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파운드 주 그럼 봐볼게요 파운드 주 자, 파운드 주도 보시면은 데일리 캔들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을 여러 가지가 많네 자, 이거 좀 지워드리고요 자, 파운드 주주이 어, 서포트 서포트에서 어, 보시면 상당한 배열리시 캔들 사이즈죠. 그죠. 상당한 사이즈인데, 서포트에서 사, 일정한 뭐, 거부반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나서, 4시간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더블 바텀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더니, 서포트를 아예 뚫어버리죠. 자, 서포트를 아예 뚫어버리는 모습. 뚫어버리는 모습. 여기에, 여기에서 이게 나왔을 때, 보시면은 서포트가 브레이크가 되었고 새로운 로우가 서포트가 드디어 뚫렸습니다 자, 서포트가 뚫렸으니까 뭐로 된다? 레진스죠 자 그래서 레진스 리테스트 리테스트 캔들 컨펌 후에 저희가 매도를 하면은 어, 저희 엔트리가 1.81394 1.81394니까 이쯤이죠 자 그래서 네시간 캔들 리테스트 베어리싱글걸핑그 다음에 잉걸핑 캔들 다음에 저희가 매도를 해서 완벽하게 서포트까지 거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시간 차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은자자히히알수 있죠 죠새운 로우 올라와서 레이싱스 레벨에서 거부반응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여기서 바로 p o 메이션 캔들 후에 한번더 캔들 뭐 기다리면 기다리고 아니면 말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캔들 후에 엔트리 가져가서 완벽하게 거래를 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 그럼 15분 차트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도 저희가 이용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레이신스 15분 더블탑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쵸 그렇죠?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 콘포메이션 캔들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엔트리 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뭐 더도 말고 매일 거래할 필요 어, 어 매일 거래할 필요도 없죠 일주일에 한두 개 많으면 네개 이런 식으로 거래만 해도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만 벌써 약 400핍 정도의 수익을 얻었거든요 1라스로 쓸 경우에만 어, 4,000불 1라시면 8,000불 그렇죠? 3라시면 12,000불 이런 식으로 어, 적은 라라 어, 사이즈를 가지고도 핍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한 셋업을 스나이퍼 전쟁터에 있는 스나이퍼처럼 기다려가지고 완벽한 셋업이 나왔을 때 이것을 공략을 하면은 상당한 어, 금액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이 정도가 어, 가장 완벽한 셋업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주는 더 이상 거래를 안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셋업을또 기대가 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 웹사이트에 항상 분석 계속해서 업데이트니까 되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무료 채널도 있으니까 링크를 팔로우해주시면은 텔레그램 어, 무료 채널에도 가입을 해줄 수 있고요. 어, 또 나는 또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거래하는 것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멘, 어, 멘토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도 득핍하시고요 남은 한주도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 잘, 잘 관리하시면서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고맙습니다